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k p 부동산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말농장과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잘 보시고 주말농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주말농장을 구매하시려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V나 유튜버에서 주말농장을 구입하시면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농지를 투기로 보지 않고 불복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구매와 소유할 때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LA 지식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미리 주말농장으로 땅을 구매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농지 투기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정부에서 2021년, 2022년에 걸쳐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경자유전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즉,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농지를 산 사람은 무조건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구매하여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농지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말농장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요건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진흥구역이든 농업보호구역이든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시 별다른 조건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주말농장으로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말농장으로 구입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지역에서는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은 농민에게만 팔수 있습니다. 주말농장 면적은 세대원이 주말농장을 하는데 세대원이 총 주말농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세대원 전원의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을 받을 수 있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란 온 가족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사람만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주소가 다른 가족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고 농지 면적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심차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시읍면 동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면 농지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해줍니다. 발급기간도 3일에서 4일 정도 걸렸으나 지금은 최소 1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또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주말농장영농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재직증명서, 영농거리 영농경력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농지지득자격증명원을 받아야만, 주말농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을 받지 못하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만 농지온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면적과 상관없이 주말농장도 농지대장의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농지대장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말농장을 농업진흥구역 농지보호구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일반인에게 농지를 팔 수가 없으며 농업인에게만 팔수 있습니다. 이유는 경자유전 법칙에 따라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매도를 할수 있게 규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새로 주말농장을 구입하시는 경우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구입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이외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시면 농막을 설치하여 주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보시고 주말농장을 잘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세컨하우스나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말농장 양도소득세가 폭탄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농장은 기존의 사업용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사업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는 양도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 토지보다 좀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매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 등을 빼면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금액에 따라서 좀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 차이입니다. 즉본전과 손해는 양도소득세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를 정부에서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주말농장을 취득 후에도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처벌도 엄청납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농파라치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주말농장으로 이용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취득을 했을 때는 5년 징역 또는 공시지가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에 비닐하우스나 농막 설치를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서 농지대장에 상황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재를 안하면 벌금이 300만원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농지대장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말농장을 위탁하거나 불복으로 임대를 주거나 임의로 휴경을 하면 벌금 과태료 강제처분 통지,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되는데 만일에 농사를 못 지을 경우에는 사유가 생기면 지자체 사전 문의를 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임대를 줘야 되거나 농사를 못 짓겠다. 이러면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말농장을 구입을 하실 때는 투자용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순수하게 주말농장으로 많이 이용하시면서 불복을 행하지 않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차후에도 매매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액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조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정상적으로 주말농장으로 구입하시고 정상적으로 경작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